안녕하세요 제 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거 르쿨트루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루 랑데부 시계입니다 새 제품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샷을 보겠습니다 제누인 엘리게이터 보이죠?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써있는 C를 뜯어 뜯어서 제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시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되는 브랜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예거 르쿨트루입니다. 예거 르쿨트루 랑데부 시계이고요. 스위스에서 온 시계입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37.5이고요. 이 케이스는 핑크골드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8.68mm이고요. 한 번도 차지 않은 아주 새 제품입니다. 밴드는 엘리게이터 스킨이고요. 이쪽은 더블 폴딩 버클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걸루골트로 뒤에 c 드롭 100이고요 제뉴인 엘레게이터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를 보실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각 인덱스마다 숫자 인덱스가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0.02 캐럿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숫자 아래 약간 색깔이 다르죠. 자계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섯 시 보시면 이렇게 날짜 창이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예걸 루쿨트로는 이렇게 천 시간 마스터 컨트롤 천 시간이라고 한게 아주 큰 특징인데요. 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제품입니다. 제손 이렇게 가르치는 쪽을 보면 이렇게 마크가 있죠. 이게 1000시간을 끝냈다는 마크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오기압까지 거치는 한 50m 정도 방수가 되는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가 있고 그 아래 숫자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했다는 숫자입니다. 스위스 메이드가 써 있고요. 이쪽에 각인을 보시면 AU750이 보이죠. 18K 핑크 골드라는 뜻입니다. 18K 골드라는 뜻이고요. 전체 피스는 219개의 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어는 32개. 보시다시피 이렇게 3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터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크게 6가지 음, 테스트를 거쳐서 약 1000시간, 6주, 42일을 거쳐서 나온 시계인데요. 이 시간이 엄, 얼마나 길냐면이 이 시계보다 하이엔드급인 파텍 필립은 9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나오는 것에 반해서 이 시계는 42일, 6주 정도 되는 1000시간을 거쳐서 나오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한번 작동 시켜 보겠습니다. 홀수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5.17점 이렇게 탁탁 가는 게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다 빼서 돌리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음 돌아가는 느낌이 거의 없게 이렇게 팍팍팍팍 잘 돌아가는데요. 엄청 가볍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날짜를 넘겨볼까요? 날짜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작동감을 가지고 있는 예거 루쿨트에 시계입니다. 자계판이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시간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시계 예거 루쿨트영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짠!